지금부터 수석권 방역 객평철도시보석 전력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흥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받은 주식회사 화신 엔지니어링의 홍준기 비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강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평가서 초안 공정상시청,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진입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무항을 만들기 위해 불철 주여 노력하시는 무항시 김상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미의를 대표하는 루앙시 우의 윤비근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강미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량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복일 경 의원님 참석 임상동 시장님의 간단한 연사발니이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여러분, 기다리가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니장니화니니 GX 신호선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사실은, 음, 이게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가능하나 많은 분들이 안모시려고이렇 많이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시위에서도 이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렇게 나오시고 와서, 에, 우리 시민들께서 의학력의 GTX 신호소의 정차가 에, 얼마나 어, 요구가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네,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아침에 네, 전화해 주셨습니다. 음,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내 대표회의 때문에 또토이 네, 참석을 못하고 여러분들과 뜻을 강시하고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굉히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음, 건설교통부는 네, 국토부가 추진 중인 GTX 신노선의 응향력 정차가 한번 기본계획에 꼭 담아주실 것을 강국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와 강의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은 2018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의향력의 모습은 완전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평지구의 약한 3천 세대가 시작이 되고 또그 옆에 바로 월암지구도 약한 4천 세대 정도가 올해 시작됩니다. 장안지역은 한 2200세대가 올 초까지 되고. 또 고천지구도 4,620세대 정도가 이미 지금 권리 중이 있고 올하반기에서 있잖아요.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많은 변화 또수평 2지구에 대한 것도 한 몇천 세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도 계획 중에 있어서 네, 예, 아마도 요 2층에 말씀드린 숫자만 해도, 아, 가구수가 한 2만 호를 넘어갔습니다. 또 인근, 군포나 수원시, 의학력을 중심으로 한 5km 반경 내에, 또 택지, 공택지 <웃음> 개발 계획까지 포함해는, 아, 정말 많은 숫자의 네, 세대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큰 변화는, 의학력 주변이 좀도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구시설이 들어와 있고, 로템미라든가 현대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네,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 또 어, 미래자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걸확정돼서한 네, 수천명의 또 연구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공한 위안 택도로파크가 바로 위안경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어, 기업체가 수백 개의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지금 건물이 네, 거의 뭐한 50% 이상이 증거방 반복되다시피 했습니다. 종사다수도 수천명이 뒤벌리죠. 장안지구와 워암지구의 지원시설 부지에도 부곡 천단 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면서 적게는 만1평 크게는 2만 6천평에 많은 부지에 네, 많은 기업과 종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역 주변에, 의학역 의학력 주변에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의학력에 사실 이 GTX 신호선이 그 정차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와 또, 어,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운영에서도 최소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타당성 조사에 결과가나것습니다 음, 이런 환경을 고려하셔서 이 자리는 네, 국토의 관계자도 와 계시고 또 도에 네, 관계자도 나와 계시고 또용역사의 영국주들도 나와 계신데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9월 달에 기본 계획에 의양시 정차, 아, 의향역 정차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음. 에,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다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의왕시 우회 윤미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됩니다. 안녕하니다 어,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우리 의왕시의시지에서신호선이꼭정체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철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 그동안 개발 제안으로 한소외됐던의왕력이 결국 편리성과 의학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고 또. 어, 수도권의 그, 경기도에서 남북권의 대한민국이 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 의원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뜻으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설명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설명회가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설명자료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공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 있습니다. 설명에, 설명이 끝나고 난후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학과서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그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략환경 영향 평가는 어, 전력환경 평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으로 그 설계로 보면 기본 계획에 해당되고요. 앞으로 실시 설계 및풍력 평가 진행 부분이고 있 그리고 어제 뭐 신문에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뭐 원활한 사업을 추진 을 위해 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게 참석해 주셨으니까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뭐이 자리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 고뭐 결정을 할수 없지만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참고로 전력,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답변은 화신 엔지니어링에서 답변을 할 거고요. 타당성비 기본계획은 대안답변은 음, 태조 엔지니어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영상 시청하시고 재의 답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계획의 개요,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 종합평가 및 결론 주민 의견 수렴 안내, 사업 절차 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건설 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 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중심구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거리 통행 수요 대처 및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 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부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입니다. 수고광역교된철도 신호선 건설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 12월 예비탄암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1월에 금역을 착수하여 4월부터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포함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평가서보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이 확정되기 전 주민 등의 의견 수령 결과 및 안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획의 내용입니다. 본 계획의 총 연장은 전체 74.8km로 병원선과 과천선, 병부선 공용 구간은 37.1km이고 신설 구간은 37.7km입니다. 정거장은총 10개소로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화천역 6개소는 신설되며, 덕정, 위정부, 금정 수원역 4개소는 기존역을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량기지 1개소는 양주시 덕정역 인근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지 단양성 및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계획도선 주변 지역의 주요 환경관련 지역 조사 결과 계획도선이 고분부 지역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과 약 200m이 격되어 지하로 통과하고 서초부면산의 야생생물 보호 구역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계획 노선이 한국정맥과 한남정맥을 통과하지만 기존 노선 공용구간에 해당하는 등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입지탄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외왕시의 경우 주요 환경 관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상위 및 관련 계획 부합성입니다. 제5차 국도종합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상위계획 및 지역 관련 계획 검토 결과 수도권 광역 교통 철도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혼자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등의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식물상입니다. 동식물상조사는 사원고선 좌우 1km를 조사 범위로 설정하여 2020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식물상조사 결과 60국과 총236 분류군이 조사되었고, 이 귀신물로는 측백과 주목 이종이 확인되었으나 인위적인 식재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획노선 식생조사 결과 조사대상지 대부분이 시설지 및나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연기지 역시 시설지와 경략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물산 조사 결과 현지에서 확인된 종은 고유류식0종 조류 41종, 양성파충류 5종, 어린1 7종 등이며 업정보호종으로는 살개배설물과 황조롱이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수원청 개구리가 탐문 확인되었습니다. 외왕시 조사지역에서 업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식물성영향의 직결과 본노선이 기존 선로를 공용하고 신설 구간은 지하로 계획하며 차량기지 대안 선정시 산림훼손이 없는 대안을 선정하는 등농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토공사시 주변 숙계에 토사유출 영향 등이 예상됩니다. 법정보호종사과황조이는 이동성이 뛰어나 회피 및 이동이 예상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원청 개구리는 탐문조사시 확인된 종으로 1월 공안 습지 등 서식지 감소가 예상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당하기 위하여 살수작업, 덤프트럭 덮개 설치, 차속 제한, 저소음, 저진동 공법 적용, 야간작업 제한 등저감만한 이행을 통해 공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수질입니다. 수질조사는 주변 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기지 주변과 기존선에서 지하로 진입하는 접속구 주변의 지표수 8지점 지하수 내 지정을 선정하여 2020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단지 조사하였습니다. 지표수 조사 결과 DOD 항목을 기준으로 수질환경기준, 교음에서 약간나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수는 생활용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질 분야 영향의식 결과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이 모두 수계상 계획도선 상류에 위치하여 공사시에도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차량기지 공사 및 기존선 접속구의 불량 및 합하기 공사시에는 포사 유출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 터널 공사 시 터널 폐수의 발생과 공사 입구에 의한 우수 발생이 예상되고 운영 시에는 경고자 운영 및 차량기지 근무 인원에 의한 우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베수로오탁 방지와 터널 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외왕시 구간 내 노선은 기존 노선 공용 구간으로 포공개혁이 수입되지 않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기질입니다. 대기질 조사는 계획 시행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기지 주변과 기존선 접속구 주변, 신설 정거장 주변 등 8지점을 선정하여 2020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대기질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질 분야 영향 예측 결과 공사 시 장비 가동과 연료 사용 비 호공 작업 시 장비 이동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청년리역과 경기도 관천역을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여 터널 환기구 주변 미세먼지 발생 예측 결과 주변의 모든 정원시설에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전동열차 운행으로 직접적인 배기오염물질 발생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기지와 신설정거장 운영 시안방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됩니다.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산적탈수작업 세륜, 신변 탈수시설 설치, 가설 방진방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외왕시 구간 내 노선은 기존 노선 공용 구간으로 소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변 대기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진동입니다. 소음 진동 조사는 계획 시행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기지 주변과 기존선 접속부 주변 신설 정거장 주변 등여 8지점을 선정하여 2020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향시 조사하였습니다. 소음 조사 결과 주간에는 모든 지점에서 소음 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일부 지점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동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음 진동 분야 영향의 집결과 아무런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차량 기지비기존 선접 속과 정거장에서 토공사 시에 소음 영향 범위 55m 있는 지역에서는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공사 시에는 적정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 기지 및 기준 선접수구와 정거장에서 후공사시 진동도는 진동도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하터널 발파 공사 시 최악 조건을 가정한 장량 5kg의 일반 발파를 기준으로 예측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 목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공사 시 시험 발파를 통한 적정장향량 적용과 개어 발파 등을 적용할 경우 진동 목표 기준 0.2cm per sec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시 차량기지예측 소음도는 기지 외부 10m 이상 이격 시 소음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하터널 구간을 통과하는 열차 소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기구가 설치된 유사 사례 조사 결과 주변에 미치는 소음 진동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음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저진동 공사 장비 사용, 공사 차량 차속 제한,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등을 계획하고 발파의 경우 발파 시행 전 사전 조사 및 시험 발파를 통해 적합한 발파 문법을 적용하는 등 소음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외환시 구간 내 노선은 기존 노선 공용 구간으로 포공 계획이 수입되지 않아 주변에 미치는 소음 진동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평가 및 결론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난 해소, 작업이 통행수요 대처 및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이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 시행에 따라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후 실시설계 승인전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 구체적인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그에 따른 최적의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등의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남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셔서 2020년 6월 29일 월요일까지 공남장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신호선 건설사업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절차 중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서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계획의 적정성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수록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서 향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실시계획 단계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예측과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실시 계획 승인 후 2021년만 착공하여 2 0 2 6년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관계자분계시나 보고 최종 움직이면 8 0엔직열답변자분고는하게시면감사드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지디미 답변을 하는 시간이 한정돼 때문에 오늘 질의를 못하신 분은 아까 말씀하셨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공약 장소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거주지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잠시고 거주지와 성만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해주시면 니다네 아. 반갑습니다. 그, 저는 그 군보시에 거주하고 있는 손희창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좀 전에 설명해주신 전력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작성하신 그 영업사에서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럼 하나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GTX CI 중에서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지상철로약 13km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만약에 중간에 우학력을 정차할 시그 어 속도가 늙니까? 어 아니면 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정차가 한번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지금 발생되는 이제 지연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저희가 30초 정도를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승객들도 많은 경우는 40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0초로 잡고 있고 그 역에 정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역을 지입할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차 이후에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가속을 하기 위한 시간에도 제법 필어가됩니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된 상황에서는 약 1.5분에서 2분 정도 수업도가 시간이 더지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미 금영역에서 수원역까지 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의한 평균 표정 속도가 약 5km입니다. 어, 지금 여기. 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어, 고속철도 속도 향상에 따른 역사 형식별 환경, 소음, 진동 기준 정립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어, 열차 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소음과 진동도 같이 증가된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어, 금정에서 소음까지는 약 105km 표정 속도가 나와있고 어, 100km 이상 발생시, 저희 지상철 같은 경우에는 어, 분, 그 소음과 진동을 부스란히 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우선 음, 대체기준표할을더들어 또한 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지하철, 즉그 지상에서부터 50m까지 불착으로 해서 이제 그 나가는 노선 위주로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원에서 분양까지는 지상철입니다. 이런 소음과 진동은 어느 정도 그 차음과 방, 방벽으로서는 어, 다 감당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막대할 별로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어,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은 지상철에 대해서 어떤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목소리> 제 생각에는, 어,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 소음과 진동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위적으로 속도를 줄일 게 아니고, 의왕력 정찰을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표적속도를 줄게 되면, 모든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한번 내주고 싶습니다. 감사드리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선이라고 하는 시상철이랑 표현을 치는데요 경부 일선입니다. 지금 경부선을 보면은 선공 그 구간은 이제 상위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가운데선은 이제 일선이라고 보거든 저희가 일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그 현재 기존선들은 출동구사 운영 상황에 있어서 좀 속도가 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국역포 있는 속도는 14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해당구간을 달리고 있는 열차가 생활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경부선을 달리는 열차의 속도는 아까 105km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을 상의할 수가 없고요. 정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은리은 생활과 똑같은 속도 달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좀상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에래서 이제 그 말씀은 무학력을 중간에 한번 수면으로 인해가지고 속도가 적정한데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진동의 영향성이 뭐선선되는 어, 영향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하시는 내용인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저희가 약간 뭐 지금 말씀하신 7km인 것 같아요. 무학력을 고려했을 때당장히 오르는 거나 7km로 갔을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차량 성능을 맥스로 올렸을 때는 그 최고속도로 인해서 올라간 구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음 진동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고상의 철도 차량이 구입이 돼서 들어오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 운영 상황에 맞춰서 140km 이상을 달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습니다 아, 어, 제가 별도로 그, 집에 추가의집회를 들려가다가 다음 집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선, 예타, 예외타당성 그 보고서라는 것을 간략하게, 그, 여기 계신 시민분들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 계십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사업을 정부에 하는 상황에서 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중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만들고, 그 사업계획을, 그 기재부의 검토를 통해서, 그,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시는 가장 큰허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탄당성 조사입니다. 실적으로 그고를 통과하게 될것같 그 이곳으로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제가 시행하고 있는 탄당성 조사의 기본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TVT를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사업 절차도 상을 쌓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단계를 넘어서는 9월, 10월쯤에 넘어가는 그 이후에 옥토버가 이제 이제 인자사업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부산조사 관련해서 그리고 착공단계를 고쳐가지고 실세단계를 고쳐가지고 어 아까 말씀하셨던 임의사항성 조사는 옥토버가 사업계획을 넘긴 기재부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양적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 해서 그것이 만족되어서 예탈 통화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8년도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그 음. 리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관해는 어. 수원에서 양주까지 이미 연장이 된 상태에서 회식값이 1.36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정에서 우왕까지 유독 하나 빠져있는 시가 바로 우왕시입니다왜우왕시에 대해서만 어, 기초조사 자료가 빠져야는지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포함되어 야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향후 예측 수요 인구 반영 등 여러 가지 그 기초적인 조사를 반영해서 어, 만약에 된다, 안 된다를 국부에서 판단해서 보고서 상에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수원과 바로 금정으로 넘갔습니다 광역총투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한정보장식 서고 그 많은 시민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이 그이용로를 이용하면서 교통의 어떤 편리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의왕심과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해당되는 부분에 참여 했던 부분어서정확하을못계속서말씀드아 그것은 국토부에서 답변셔야다 안녕하세요. 국토부통문선 일단 말씀하시는 예비타운 선조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타운 선조사는 주체가 저희 국토교통부가 아닌 KDI에서 주체를 하고 사업을 그,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역을 다 상상해 놓고 하나하나 뭐 배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 필요한 역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왕역이왜 빠져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그 보고서상에서는 찾을 수는 없으실 뿐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시고 나서, 어, 국토부에서 별도로 기재 후에 어떤 그 문의상이나 지휘상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저희들이, 어, 무왕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 모든 추진력을 총동원해서 저희 고항력 GTX 정차까지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어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근 저희가 올초 2월달에 어 20년 2월달에 사전타당성 어 조사 용역을 발출했고 어 지금 5월말에 어 중간 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에는 음, 주방시설을 이용한 무학력 그 정차를 어,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 양주에서는 어, 저번에 보니까 그 양주 시민들께서 어, 그 차량기지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떤 악영향이 주변에 미치기 때문에 어, 결사 반대한다. 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에서 반대를 하고 저희는 주박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환경된 측면에서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 유리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양주시 차량 기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 차량이 모두 수원에서 출발한 모든 열차는긴 차로 와서 다시 출발하는 어떤 경제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적인 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는 어느 정도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고항시에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관련해서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걱정 양 영주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얘기는 차량 기지를 검토하는 거보다는 그쪽 제가 공포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공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고 양주시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양주시에 있는 차량이제가못 당나 이상황으올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중앙 일부를 끌어놓은 것에 대해서 양주원이 해소가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역 쪽에다가 주막 그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기본적인 주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빈차를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 차량들이 원활하게 아침에 나갈 수 있는 횟수를 산상해서 그 수원과 의왕 옆에 별도의 주막기지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도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렇다면 어, 주거시설을 이용한다면, 그주거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어, 단지 시발적, 시발력이 아닌 정차역으로서 활용도를 한번 그, 권해드리고 그, 싶습니다. 아, 어,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략적인 보고서 중앙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고, 좀받아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있고, 한떤 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고서를 먼저 찍주시면 제가 뭐, 감수를 겪고,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있으면, 지금 불까지, 그 이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불이 2 9불까지저희제 주민에 대한 그, 그, 방학식으로 제가 배달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로 가서, 재가구적인 유출을 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일부러 와서 거기서 이제, 그, 람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은 지금 현실에 놓고 왔을 때 약간 좀 어긋난 생각입니다. 이 그래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위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단도에서 비치된 양식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환경화학과정보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도권 과연 패트도시노사에 대한 사업을 검색하신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세 가지 구호 한번 주고 그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역 말뿐인과 우왕경의 GTX 정차 정차가! 급 교통과 우왕경의 GTX 정차지 정차가! 정차지역발동 이제 그만 우왕경의 GTX 정차 감사합니다. 제출서가 지금 밖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뭐, 문화인상 말고라도 환경과 교통행정과 구곡동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드시고거주중 상황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우왕 3동에서 하는 김정춘 라고입니다 자료를 홈페이지 자료들을 보고 설명의 자료들을 보는데 아까 그전 질문자께서 의왕시수쏙 뺐다고 이렇게꼭 들어서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그와 유사한데요. 어, 우리 의왕씨는서소의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인구 증가했다는 그런 그 사회환경변화가 굉장히 적도록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환경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기에 우리 의왕시가속 빠져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뭐 오신 분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 저, 저, 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비탄소 부사가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18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시점, 북한 기준 시점에서의 사회 환경 기준, 사회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분석에 대한 기준은 한국개발연구원이 KDI에서의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제 많은 모습이 바뀌었다, 현재의 의방경의 모습을 담아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상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의왕 경정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반드시 좀그 제대로 된 숫자가 반영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에서 비타당 그 부사 중간 결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를 봐도 어, 저희 의왕시만 유일하게 인구 증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뭐,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의왕, 음, 애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22년간 성동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왕성호서는 진짜 너무나 좋은 그런 생태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도 에 보니까 40여종의 그런 어, 조류가 많이 있습니다. 흰 뭐, 힙한 둥어리부터 해가지고, 황절음이 뜬북이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 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북옥동에는 햄터 문화 앨범이라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이제 부곡동에는 있 장학회에서 후원사업 후원을 좀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본모사를 통해서 왕성으로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다 저희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그 사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을 하고 어, 수질도 측정을 하고 해보고 있고 이거를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 <웃음>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왕성호수 옆에는 방음벽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100군데, 한 100여 미터 정도 어, 인가가 있는 데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표정 속도로 보면 전철이 평균적으로 30km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GTX는 100km, 105km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km 이상 달리는 걸로됐는데 어, 그렇다고 보면 현재도 어, 670km, 670dB의 소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GTX가 그렇게 상승 달리게 되면 얼마나 소음이 크게 나겠습니까? 방음별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 새들이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새들하고 같이 자연친화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왕성수처럼 좋은 그런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방백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왕성수하고 우압력이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들이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는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됩니다. 감속을 하는 김에 우압력에 자연스럽게 적을하게 된다면. 세들한테도 어, 편하게 안정적으로 새들이 살아갈 수 있고 저희들도 소음 어, 공유에 시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의학 력이정치하면 g GTS t x 역을 GTS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 북곡동의삼동에는 과거 30년 전부터 의왕 ICD라는 1터널, 2, 터널이 있습니다. 이거 구터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ICD 때문에 저희 삼동 주민들은 엄청난 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고무 분진, 미세먼지, 매연 발생. 그 다음에 아침에 출장을 할때 보면 ICD 오거리 차량이 밀려가지고 버스들, 승용차들이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연동보속도로에서 그 바로 나오는 전형 진출입로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했지만 국제적에서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 부분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시상편에서또 말씀드렸듯이 거기 의왕 테크노파크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어, 업장에서 미래 차량 기지 연구선도 만들 것이고 등등 갱관하게더 추가될 것 소유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의학력 주변에는 여러가지 인도라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어, 그동안에 국토부가 누려왔던 그런 효용을 이제는 그, 그, 그, <웃음> 의학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발표될 어, 기본 계획에 반드시 유학력이 정착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고려를 해주시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다 군포시 그 북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구토부 담당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19년에 구토부에서 보도자료로 그 배포한 광역국토교통비전 그 203동에 대해서 문의드리습니다 광역교통비전 그 203동을 보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GTX 수의 범위를 5km로 정의를 하시고 그 진호 표기를 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그 수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인구 밀집지역이 유학령 1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민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좋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 유학이 주변은 인구가 계속해서 그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각 지자체의 경계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부에서 소외를 받으며 그 지내왔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기 참석해주신 무학시장님 그리고 군보시 국회의원 시장님께서 이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예사를 진행하며 무학력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그 무학력 주변에 GTX 소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현재 왜 기본계획이 임하폐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지 않는지그 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여전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빠른, 빨리 결론을 내고 빠른 결론 좋은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단계 상황 그래서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희 대강에서 발표한 교통비장 2030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더 살펴보고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의학력 정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그, 그런, 그, 그, 저희 의학력 주변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특집개발지구나 이런 인구 유입에 대해서 국도부에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한하데 있어서 자료는 항상 최신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관련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월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면접이나 그 그런 걸 보면 광역변통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초평지구, 초평2지구 주변의 장관택지지구들은 그 포도송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광역변통 대책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좋은 의견이신것 같고요. 광역교통 네. 개선 대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 규모의 택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할때 실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여기 나온 것은 광역교통 개선 대 신호선에 의해서 중요 설명을 하기 위해 나왔고 광역교통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될것같습니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 거주주와 성황을 말씀하시도록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부에서사악성 검토를 하신는분과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상악성 검토 상악성 검토는지조인니라가악성 검토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악성 검토가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 발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왕시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미 트리그을 어를 하고 있다라고. 무엇이 월한동, 초평동, 거기다 잠안지고. 이게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국토부에서 <웃음> 답변을 좀 주세요. 아니 네, 정확하잖아요. 아, 네, 네. 지금 아까 시간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그래서 잘 알고 흠. 인지하고 계시라고 <웃음> 계십니다 그걸 믿고요 그만큼 그 이제 국토부에서는. 우리 우왕시에 대해서 사업자 목표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이 GTX 보고 따라이사업자 목표에 대해서 연밀하게 검토를 하시지 않고 계시지만은 이러한 그 유동인구가 앞으로의 우왕시 구곡에는 상당한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서 우왕시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내일 밖으로, 내일 밖으로 이런 지금 연간 그 수명이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이 넘습니다. 그 인구들이 다 유입을 해서 우왕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왕실에 처음에 사업소 검토가 잘못됐다는 이유가 겁니까 흔히 이 우왕실을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우왕실을 배제하고 검토하는 게 무엇 까문에겠어요 답변하세요. 검토하데 있어서 의학용을 배제한 그러니까 유동성 인구대비를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질 s 들한라는단가 그러니까 인구가 약간 늘어나고 고학위시가 복장하고 아시면서 그리고 거기다 지금 물류기지 있죠? 거기다 철도 철원기지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거있 그러면 다른 데는 아까 전자연구말씀 드렸지만은 다른 데는 유동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고학위시는 유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감안해도 고학위시도 적재하도록 만들어주야죠 근본적으로 사업성 검토가 잘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기본 계획 수령을 해서 고강시에 적재하도록 일도를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네, 네. 감사드리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고 사실 많은 의견도 주시고요. 오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의견도 사신분은 의견제출서나 문화에으대로 의견을 개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으신가 그, 아까 주택도서는에방역교통망 그, 그, 그, 그, 어, 그, 대책에 대해서 아아보고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여번주 목요일날 저희 시민들 우리 서명한 서명 계의를 들고 구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때 우리 저 승관님 만나러 갈 테니까 어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서명이 이 끝나고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이곳 한말씀 말씀. 이 음, 그 제가 그 서방을 좀 약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 시민단체에서 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 자료는 뭐냐면 무항역 어, GT,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경기 남부법 어, 지하체조사 어, 그 자료입니다.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시 이 인구수가 안양시 같은 경우 56만의 지하체 7개이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6개, 과천 5개, 수원 12개입니다. 무항시는 현재 단 1개 여기 있습니다. 근데이 의왕역을 이용해서 서울 관점지역인 강남권으로 가려면저희들 사실은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의왕역에서 탑승하고 강남역에 딱 도착할 시에 순수한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GTS, c i i 이 지나간 모든 것은 과천, 인도로, 금정, 광로 여기서는 다 20분에서 30분 대 다 도착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회원 같은 경우는, 어, 주변으로 이미 2km 내지 3km에서 향후 수년 내 9만 명의 인구가 거의 상주하게 됩니다. 지금, 옛고 곳에 만약에 의왕시가 빠졌다고 하니, 저희 그 의왕시에서, 어, 제출한 사진 타다성 중앙결과 보호를 이번 기본 계획에 넣어주시고, 거기를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력은 이대로 되다가는 저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역이 내버리고 맙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시험관계상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생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도 있고 그 다음에 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말씀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하실 분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시왕 상동에서는 이후딘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GTXC 노선이요유왕시는 어, 지나갑니다. 저희가 연장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정차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상노선입니다 내쉬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 저희 후원 분정 영양범이 5 k m 내에도 아니고요. 정차관이면 나무위반 안 굽고 수원 소수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반영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뭐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평택 우선, 화성 안양 다 민자 때못들수있다하셨는데 저희는 민자 필요 없습니다. 기본 계획에 꼭 반영시켜 주세요. 저희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GTX 취지가 수도권 소외 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뉴스 기사 보면요. 있는 지역들 몰아주게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 말씀 드다음지리스 오늘 이 자리를 주신 우왕 그 시장님하고 뭐 관계자 여러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무겁고동기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청소도 안하고 이런 판을 안하면은 우리 후대에 큰앞은 재료를 줄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연령대를 보세요. 다들 평균 50대 이상이에요. 저도 실제적으로 전철를 타고 광역에서서울시으로출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직장사서 30년 넘어가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급해들 줘도 방역이 별로 없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서 질문하신 분들께서 너무 좋은 일 많이 해주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결론이 2016, 2016년도, 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 시작,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총 여러분들 보고서는 2006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가 10만 명 이상이 증가되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서 자랑하는 우리 청년들, 엄청 힘들어요. 그다음 여기 오신 분들 보세요. 안설면 돌아가라! 어디에서이 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 여러분, 민간 기술사람들, 저다 압니다. 저도 같은 직장인이고 저희 자녀도 여기도 공무원이에요, 지금. 저도 공무원들, 그 힘을 잘 압습니다. 왜 가천청사에 그러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남은, 남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우리 무학시청여기환 한지청찰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지일를안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션안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리 한번 하시고 시작이말지막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꼭 하시고 손 들고 양쪽 해주시면 감사습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질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을그 GTX 그 속도 부분에 있어서 KTX 속도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차 횟수도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차 KTX도 지나가고 국도 그 1호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어, GTX 시험선까지 지나가게 되면 세개 노선이 의왕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횟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지금 이 평가를 하시는 거지 속도가 지나가는데 아무 리그 기존 KTX 속도 이상을, 어, 그 KTX 속도 이상으로 못지나다고 하셨는데, 속도도 문제지만은 횟수도 고려해서 감안을 했 해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차량은 헬기스 가 아니고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그 지역간 철도와 동해안 속도라는 말씀을 드는고요 열차 횟수에 의해서 어떤 영향범위 같은 저희 들은 제가 한 부대는 아니고 진동이나 라 소음이 없는 다른 환경적인 측면이 드렸고요. 그것을 는려받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으로 돌아와서 네. 오늘 네. 네, 본능을... 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어, 지금은 기본 계획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열차의 운행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갔다 갔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또는 평시에 각각 다른 그 운행 횟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열차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명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제적인 시시설계에 해지는 문행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에 대한 예측은 아마도 저희 전략 평가 단계가 아닌, 어, 직접 환경 영향 평가 단계라고 다음에 네, 그런 그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중반 이후가 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더욱더 정확한 소음이 어느 정도 어, 증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저감안이 요구가 됩니다. 의 결정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기회는 아까 여기 평가이 있습니다는 전략 평가 내용니다 전략 평가는 무슨 입체탄 가능성, 그다음에 어, 계획의 적정성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이 이렇게 진 지나 때 어, 나로 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것들의 계획을. 어떻게 한 것이 가장 국민적으로 던져하고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그런 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좀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코로나 음. 전있고 어려운 과학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 수, 참석해 주신지 알수 있는 데다 감사드리고요. 음? 어, 오늘 이 자리를 막이져서 무학력의 뭐 필요성으로는 일시대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이거아요 그래서 어, 여러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구토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향후의 후손에게 어, 모두 이익이 될지냐, 또는 해를 끼칠지냐를 또 답변해 주겠습니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은. 이시간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자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대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말씀 이있으시겠니까 예,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강한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의지와 또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중에 의양력 주변의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주택에 대한 변화 또 어, 산업 수도권의 요축지로서의 변화 또내설레 밖의 수도권 강남 명소로서의 에, 그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에, 지금 퇴조 엔지니어 유형에서 타당 조선을 얻고 또 9월달에 기본 계획을 확정할 에프토부에한달 주문하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들의 답변이 그래서적극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신 거에요. 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꼭 기본 계획수립될수 있도록 경례에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 말씀은 아니라 9월달 기본계획의 위약력 정차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나 또 시위에서 그유민근 회장님, 우리 지휘어프 시연님들이 모두 나와 계신데 함께 수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위약력이꼭 g t s 시로선이 정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한 발표로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